안녕하십니까 크리프 메타 콩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인 기술 분석 이론으로 사용하는 일목균형표를 통해 좋은 매수자리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알트코인 중에 해당하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목균형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일목균형표는 흔히 일목구름으로 알려져 차트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데 총 5개의 괴선으로 구성된 추세 분석 지표이자 이론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괴선은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2 그리고 후행스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은 각각 단기, 중기 추세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선행스팬 1과 2는 중단기와 장기 추세선으로 이 둘이 합쳐져 일목구름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후행스팬은 현재 가격을 뒤로 옮겨 과거 추세와 현재 가격에 비교를 하는 선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추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추세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매수신호를 포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버전스나 하모닉 패턴 등 단기 타점을 찾아 짧게 매매하는 방식보다 추세 흐름대로 길게 길게 매매하는 방식의 투자에 좀더 효과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최적의 매수 시점을 계산할 배열과 시간의 개념을 더해 특정합니다. 이를 준비 구성이라고 하는데 준비 구성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눌림목 형성, 바닥에서 26개봉 이상 경과, 구름대 돌파.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완성되면 일목균형표에선 비교적 안정적인 매수자리로 봅니다 늘림목은 바닥에서 상승한 이후 조정이 마무리된 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름대 돌파는 말 그대로 가격이 구름대를 돌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 6개봉 경과라는 개념은 생소하실 겁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위아래 가격 개념과 함께 좌우의 시간 개념도 존재하는데 9, 17, 26이 세가지 숫자를 중요한 수로 지정하고 이 사이클마다 중요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뭔소린가 싶을텐데 그냥 피보나치 비율에서 사용하는 황금비율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준비구성이 완료되면 바닥에서 그위치지구간까지 확인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세전환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매수자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중에서 이 준비구성을 만든 종목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지코인입니다 제가 밈코인 은 원래 취급 안하는데 차트만 놓고 보면 준비구성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아직 바닥에서부터 26개 분까는 3일 정도 남았는데 그냥 거의 왔다치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173원의 눌림목을 만들었고 구름태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173원만 지지해주면 도지는 추세전환을 노릴 수 있는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상승이 시작된다면 목표 가격은 이전 매물대인 240원, 320원, 400원 부근까지 볼수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적인 타깃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서 다 턴다라는 개념보단 중간중간 물량 덜어내는 분할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전환을 노리는 장기 매수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목표가 이후 홀딩 물량을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첫 종목이 도지라서 좀 그런데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도 98,600원 부근에서 바닥 찍고 구름대 돌파 후 136,000원 부근에서 눌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26개봉도 경과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눌림목만 잘 지켜준다면 솔라나 또한 추세전환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솔라나는 위에서 바닥이라고 하는 지점이 원화차트에서만 바닥이지 달러기준 올차트로 보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여서 주의해야 합니다. 목표가는 1 8 5 6 0 0원 24만원, 30만원 순으로 잡아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구간에서 적정 비중으로 일부 물량 매도 후 잔여홀링 물량은 계속 들고 가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하고 정리하는 전략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장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종목일수록 잔여 홀딩 물량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다음은 이캐시입니다이캐시는 0.086원에서 바닥을 만들고 구름대 돌파 후 0.12원에서 눌림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6개봉 동안 경과되어 준비구성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본 종목들과 차이가 조금 있는데 눌림목이 기준선 밑에서 만들어졌다는 것과 현재 기준선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선은 위에서 본 것처럼 중기 추세의 중심을 나타내는데 이 위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지지 못한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 볼수 있습니다. 목효가는 0.15원, 0.2원, 0.3원 부근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바입니다. 카바는 3,200원 바닥 확인 후 구름대를 돌파, 5,200원 부근 눌림목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26개봉이 경과했고 6,000원 저항 돌파 시도 중입니다. 이 캐시와 다르게 눌림목이 기준선 위에서 형성된 것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눌림목 만들기 전 반등이 80% 상승이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목표가는 7,000원, 8,300원, 1,500원 0 순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카바의 경우 이전 고점이 만원 부근을 두 번이나 체크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큰산 두번 그리고 다시 바닥 확인한 것도 두 번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번 올릴 때 확실하게 올리고 내릴 때도 확실하게 내린다는 거겠죠. 따라서 다른 종목들보다 목표가에서 정리하는 물량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잔여 홀딩 물량을 조금 줄여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봅니다. 마지막은 제로엑스입니다. 5 8 0원 부근 바닥 찍은 뒤 구름대 돌파 후8 7 0원 부근 눌림목 형성한 뒤2 6개봉 경과했습니다. 구름대 돌파 시점 볼륨이 많이 동반한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다만 카바와 마찬가지로 구름대 돌파 시 상승이 100% 정도로 컸기 때문에 조정이 재차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눌림목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눌림목인 870원 이탈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목표가는 1500원, 2000원, 30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를 통해 매수자리 잡는 법인 준비구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쨌든 다 비트에 달린거 아시죠? 그래도 시장은 늘 오르고 내리는 거고 매수는 지금 같은 어수선하고 웅충할 때 들어가는 것이 불장 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법은 이런 기술 분석 방법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반대되는 배짱도 필요한 법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